오늘 암스테르담 공연인데 혹시 준비하신 뭐, 뭐 있나요? 제가, 그 엔딩 올라갈 때, 네. 풍차를 재현한다고 하니까. 풍차요? 네. 설마? 말렸어요. 아, 말렸다. 그래서 준비를 아. 못했어요. 아, 왜냐면 네덜란드 하면 또 풍차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아, 그럼 풍차를 혹시 뭐, 춤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? 아, 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